자, 이전 시간에 제가 예고해 드린 것처럼 어, 웹서버는 어떻게 부하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스케일아웃을 아웃, 스케일 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자, 이 웹서버를 스케일아웃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중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두 가지 방법만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자,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웹서버에 접속하는 대상, 즉 클라이언트 쪽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.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예, 우리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사실 내부적으로 무엇을 먼저 하는지 제가 우리 수업에서 인터넷 수업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.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가 자 이렇게 OpenTutorials.org 라고 입력하고 주소창에다가,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 컴퓨터 자체는 이 OpenTutorials.org라는 저 도메인 네임이 가리키고 있는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. 왜냐면 IP 주소라는 걸 통해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IP 주소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사용자 모르게 우리의 운영체제가 바로 DNS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 컴퓨터에게 오픈 튜토리얼스 o r g 의 IP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죠. 그러면 이 DNS 서버는 이 컴퓨터 운영체제에게 오픈 튜토리얼스 o r g 의 IP는 어떻게 된다라고 알려주면 바로 그 IP 정보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 이 서버에 접속할 때 여기 있는 이 서비스에 접속할 때 누구에게 접속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. 그 컴퓨터의 IP를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이 운영체제가 DNS 서버에게 컴퓨터1의 IP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겁니다. 그러면 DNS 서버는 컴퓨터1의 IP를 알려주겠죠? 그러면 그 IP에 따라서 이 컴퓨터 1에 접속하게 될 겁니다. 자,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우리가 어, 웹서버에 부하 분산을 할수 있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8번을 또한대 구입하고요. 거기에 웹서버를 설치합니다. 그럼 이제 두 대의 웹서버가 우리가 마련이 된 건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어... 이 사용자가 우리의 서비스에 접속하려고 한다. 예를 들면 OpenTutorialsOIG라는 주소를 입력하면 DNS는 OpenTutorialsOIG의 주소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때 DNS 서버가 이 사람에게는 컴퓨터 8번의 IP 즉, 이 컴퓨터의 IP를 알려줍니다. 그러면 이 사용자는 다,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컴퓨터 8번에 해당되는 웹서버에 접속하게 되겠죠.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가 어, OpenTutorials OIG에 접속하려고 할 때, 역시 DNS에게 문의를 할 때, 이번에는 컴퓨터 1의 IP를 알려주면 이 사용자는 바로 이 컴퓨터 1에 해당되는 웹서버에 접속하게 되겠죠. 그러면 각각의 사용자가 서로 다른 어, 컴퓨터에 접속하는 걸 통해서 부하를 분산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. 자 이렇게 접속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IP를 DNS가 알려줘서 각기 다른 컴퓨터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식을 DNS의 라운드 로빈 방식을 통한 부하분산이라고 부릅니다.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도 있어요. 이 라운드 로빈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목적을 발,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로드 밸런서라는 것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로드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고, 밸런서라고 하는 것은 부하의 균형을 잡아주는, 예, 부하를 분산해주는 분배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이런 것들을 로드 밸런서라고 부릅니다. 자 그래서 저 로드 밸런서도 어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용 장비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사용자드, 사용자는 어디에 접속하냐면 바로 이 로드 밸런서의 어, IP에 모든 사용자들이 접속을 하게 돼요. 다시 말해서 하나의 진입점이 되는 겁니다. 로드 밸런서가. 그리고 이 로드 밸런서는 많은, 대용, 대량의 용대 접속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에요.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가 그 모든 트래픽을 받아서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용자의 접속은 컴퓨터 8번으로 보내고 어떤 사용자의 접속은 컴퓨터 1번에 보내는 걸 통해서 부하를 분산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바로 로드 밸런서라는 겁니다. 자, 로드 밸런서를 사용했을 때 아주 중요한 장점은 이 로드 로드 밸런서가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들을 감시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컴퓨터가 바, 바쁜지 한가한지에 따라서 트래픽을 적당하게 분산을 해주는 거죠. 또는 웹서버가 죽은 것이 있다. 그러면 그 죽은 쪽으로는 더 이상 트래픽을 보내지 않고 다른 쪽으로 트래픽을 보내주는 그런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드 밸런서라는 거예요. 좀더 지능적인 부하분산을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더 규모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인프라 레벨에서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짚어봤는데요.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기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어떤 트렌드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우리 이전 시간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무엇인지도 어 살펴봤는데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은 어 가, 가상화 그리고 종량제 라는 것이고 이 가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어떤 목적 가상화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효과는 필요한 때에 자신이 필요한 컴퓨터를 빠르게 만들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, 여러분들이 접하게 접하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가상화 쪽 클라우드 컴퓨, 컴퓨팅 쪽은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그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컴퓨터를 임대해서 사용을 할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에 여러분이 임대한 컴퓨터를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. 이, 이 그림처럼 그러면 이 로드 밸런서가 이 로드 밸런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컴퓨터들의 이 컴퓨터들의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체크합니다. CPU 점유율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전체의 cpu 점유율의 평균이 예를 들면 80% 이상인 상태가 10분 동안 지속되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 자동으로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로드 밸런서에 자동으로 붙여줍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로드 밸런서는 어, 새로 추가된 저 컴퓨터 쪽으로 음, 트래픽을 분산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이 각각의 컴퓨터에 걸려 있었던 부하가 떨어지면서 어,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여전히 부하가 떨어지지 않는다. 여전히 80% 이상이다. 그러면 또 자동으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러한 트래픽들을 분산시키는 이 작업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. 그러다가 CPU 점유율이 떨어진다. CPU 점유율이 20% 이하로 어, 5분 동안 지속되면 여기에 만들어진 컴퓨터를 순차적으로 삭제하는 걸 통해서 요금을 절약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자동화해 준다라는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라고 하면 어, 규모가 이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어, 더 많은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스케일러빌리티가 아니고 규모가 줄어들잖아요. 즉, 트래픽이 적어짐에 따라서 규모를 다운사이징해서 규모를 어, 더 작게 만들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것 역시도 어찌보면 스케일러빌리티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중요한 혁신 중의 하나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죠.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일이에요.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. 어 편의점이나 동네에 있는 슈퍼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형 할인마트들 있잖아요. 그런 대형 할인마트는 본질적으로 둘다 유통을 한다는 라 점에서는 같지만 어 대형 할인마트는 어 물건값도 싸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고 그 여러가지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걸로 몰리잖아요. 그런데 걔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어떤 단점이 있냐면 그 대형 환영마트에서 우리가 쇼핑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게 많아요. 예를 들면 주차하는 법, 계산하는 방법, 그리고 반품하는 방법, 포장하는 방법, 카트 사용하는 방법, 캐빈에 사용하는 방법 오만가지 방법들 우리가 다 익혀서 그 체계에 우리가 그 체계를 준수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. 클라우드 컴퓨팅도 비슷합니다.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강력하지만 그 강력한 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또 하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작업들 옛날에는 여러 엔지니어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분야를 가지고 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. 그것을 여러분이 직접 할수 있게 된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협업 덕분에 개발자가 직접 고민하지 않아도 됐던 문제를 이제는 협업을 하지 않고 혼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직접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장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은 씨앗이라고 할수 있는 html이 어떻게 복잡한 웹이 되는가 그리고 작은 씨앗이라고 할수 있는 한 대의 컴퓨터가 또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라는 이 단순한 구조가 어떻게 복잡한 인프라가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씨앗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중요한 본질만이 남아있는 아주 간단한 상태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씨앗이 나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즉 본질을 응시하면서 현실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어,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잘 해보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. 저 역시 도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고 또 그것을 잘하는 사람 그것을 잘하고 싶은 사람인데요.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이걸 잘 해내실 수 있는 사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. 자 우리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출발한 이 OpenTutorials.org라는 이 사이트의 예제 여러분들은 이 예제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OpenTutorials와 같은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이 OpenTutorials랑은 전혀 다른 여러분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기반이 되는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모르는지를 조금 더 아는 상태로 나아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한테는 참 보람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많은 걸 배우시고 또 많은 걸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경험하는 그 시간에도 저 역시도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그렇게 제가 얻은 것들은 아마 이 생활코딩이나 또는 이 오픈 튜토리얼스라는 이 서비스에 차곡차곡 반영되고 있을 거니까요.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종종 저희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구경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도 좀 해주시면서 계속 인연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나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을 듣고 나서 무언가 이른 성취가 있다면 이 수업에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시면 저한테는 정말 보람될 것 같아요.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수업이 끝날 때쯤 되면 항상 좀 섭섭해요. 예. 하지만 또 우리가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또 우리 인생은 또 앞으로 전진해야 되기 때문에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, 저희 부족한 수업에 관객이 되어주신 점 너무나 고맙고요. 어, 여러분들 어,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았고 또 축하드리고요 또 자기한테 해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, 선물해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